요 오늘 저희가 교복을 입고 어, 네? 가을 소풍을 하려 합니다 예! <웃음> <웃음> yeah. 어, 이제 자유롭게 저희가 가을 소풍 할 장소를 저희들끼리 짜는 건데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 돼 밥부터 먹어야 되 네, 공생을 근데... 해볼게요 나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응. 못 먹는 거 말씀해주세요 못 먹는 게 없어? 막창도 다먹지 막창먹읍시다 하이 믹스비, <웃음> 을지로에서 할것좀 찾아줘. <웃음> 너좀 멋있다. <웃음> 설레네. 아쉽게도 제가 도울 수 없는 일이네요. 더게요스비 분발해. <웃음> 을지로. <웃음> 어저그 거기 가고 싶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어 너무 초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카메라 찍고 싶지. 보내. 다른 팀에게 연락을. 해. 다른 팀 어디 가나 알아보자. 페니어. 어? 어? 그래도 아. 그래서 지금 뭐때 가는 게할늘 갔다 같이 학교 갈려고 아, 할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형 화이팅하세요. 이올 어, 거야? 왜왜 그저 래 아침에 갔다 왔는데. 아, 일단 알겠어. 네요. 어. 오 어이, 표지 않은데 한국 끊었는데 왜 갑자기. 어, what? y o u with y o u 이 with 야. Yeah. Yea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Yeah, yeah, yeah, yeah, yeah. 여보세요? <웃음> 봐. 어, 영아. 어디 가? 밥 먹으러. 어, 벌써? 어, 벌써? 야, <웃음> 얘는 뭘뭐 이렇게 빨라뭐 먹어? 아, 햄버거. 영훈이 형집 갈까요? 어, 진짜 그럴래? 어때? 아, 네. <웃음> 가서 좀 아, 쉬고 그럴까요? 진짜 올래? <웃음> 네 가서 TV 나 보면서 놀고 라면이나 끓여먹고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어? <웃음> 여기 거기다 주머인데 아,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 그 묘를 딱 끓어 아 진짜? 네아 왔었거든요 좋은 일 했네 꽃도 바꿔드리고 이렇게 하러 왔었어요 좋은 일 했네 김수아 착하다 유육 유키 와야지 유키 제가 이때 가서 유키 잠깐 잠시만 솔직히 코너 속에 코너를 만들고 싶은 게난 케빈이 형한테 영어 배우고 싶어요 진심으로 아, 영어? 네. 그럴까요? 보리 어. 있어요! 네? 보리! 보리? 아, 강아지? 보리 응. 아 만나러 가자 보리 있어요 보리 사실 이좀 많이 막히네 어쨌든 그렇죠. 저희가 왜냐면 갑자기 갑분 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갑자기 분위기 인천이 돼버렸어요 <웃음> <웃음> 아, 바쁘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예쁜 구름 보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뭐 해야 되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맞아요. 엄야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엄메. 가서 맛있게 먹는 거 찍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따만요. 안녕. 안녕. 와 여기가 앞에 마치였어요 원래. 아, 아직 관이 었네 재농장. 예쁜 꽃도 있어. 예쁜 꽃 있네. 선우. 어, 음, 예쁜 나, 꽃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희가 <목소리> <제가> 드디어 <뒤에> 도착을 <목소리> 했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y 저희가 예쁜 코스모스랑 지금 사진도 이미 찍었고요. <목소리> 살짝 시골길 같아서 지금 너무 기뻐요. 아, 너무 좋아. 공기도 너무 맑아.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맑아. 와우. <목소리> 또 영훈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매 좋은 거와 와.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덕분에, 덕분에 너무 오늘 환상적인 고기를 먹게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조건이 도 생겼어요. 뱃달이와 배달. 배달. 그리고 바깥 바깥 풍룡 내뿜입니다. 네, 맛있는 고기도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추억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훈 아, 아버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 놀거리고 뱉다 먹는 액티비티? 어, 또 이렇게 스피리 어, 하게 음. 하셔야 말이 안 나오면 지금 너무 질떠있어 네. 하게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가겠습니다 뿅네 지금 좋은 파티. 소품입니다 지금 밑반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케빈이 형이 너무 좋아하는 호우 호우 먹어보세요 맛을 보세요 예, 지금 너무 난리 왔어요 어, 저도 좀공침이 되기 시작하네 오늘 하루를 땡 잡았어요 오우 예스 한니 눈물이 나옵니다 <나왔네>. 바먹어 <웃음> <웃음> <더> <웃음> 너무 행복해 이건가? 아, 다행이다 <웃음> 와우, 뭐. 수시 왔어요 수시 어, 진짜? 오, 진짜? 드레싱이 비가 오, 황 맛있다. 맛있다. 와. 자또에오늘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기은오 이거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 삼겹다 먹을 아무것도 안좋아 똑같아. 도 맛있어. 아, 아, 진짜 좋네. 진짜 맛있어 성원한 한경가 가도 돼요, 집에. 뭔가요? 어, 집에 가서 우리 푸들 보리를 보러 갑시다. 이거 아까 만수 공물이 <목소리> 차야, 맛있어. 뜨겁지 않아? 어, 그냥 뭐 해? 놔야 돼? 네. 잘 불러요. 한번 배우고. 찍어야 돼. 어? 잘 불러요! 수비하셨죠? 너무 배울러요. <웃음> 이게 진짜 <웃음> <웃음> 한번 이쁜 걸 따봅시다. 누가 <웃음> 예쁜걸 땄나? 어 진짜 <웃음> 여기 배나 배에 지 있거든요? 배 처음 따봤어. 배나무 봉지를 그러니까. 뜯으면 돼요. 아! 여기서 <웃음> 이게 다배나무예요 <웃음> 와! 다 배구나. <웃음> 큰 거를 누가 더큰걸 타나 봅시다. 각자 선택해서 보는 거죠 하나씩만? 네, 하나씩. 어 좋습니다. 타는 사람, 누캐빈이 먼저 땁시다. 따보세요. 어... 자, 하나, 둘, 셋. 뿅! 어... 자, 땄어. 자, 꺼내보죠꺼내보죠꺼내보죠 자, 이제. 아, 만져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서한 해봐가지고. 원래 바닥이 떨어진 게. 무거워서 떨어진 거잖아요 맞지 저는 았습니다 어? 살았습니다 어? 바이러스. 그거요? 오 진짜 바꾸기 없어요 오. 아 너무 막났어 여튼 저기 주에서 따야 되는지 알아요 자가자 참고로 집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가 걸려 있습니다 <웃음> 물이요? 내물안줄 네, 거예요 <웃음> 왜 갑자기 물을 안줄 거예요? 선우는 물을 슬렉하게 생각하니까요 벌레가 엄청 많아요. 자, 하나, 둘, 셋. 나갑시다. 아, 다시 할래. 안, 안 돼요. 돼요. 갑시다, 나갑시다. 뭐, 아, 배두 개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물, 안 돼. 일단 이 게임은 아, 제가 아, 이긴 아, 것 같아요. 제가 이긴 것 같나? 일단 천 졌어요. 일단 까보십시오. 저부터 까볼게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긴 게임이라서. 아 <웃음> 어, 근데 내가 내내게더 입고 어어 손을 어, 어, 어, 어 뭐, 뭐, 뭐. 에이, 뭐야 <웃음> 어왜 이렇게 입고 얘 그래도 못 <웃음> 생겼어 <웃음> <웃음> 자, 아 이모세요 어떻게 내형 여기가 들어갔고 여기가 좀 나왔어 어, 얘가 더 이게 좀더큰거같긴 하다 아 아니네 아야 무게 무게 잡아요 어, 무게, 어. 무게. Oh, yeah. 네, 저는 멤버들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가시다 Let's o 영 집으로. 아, o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웃음> 어, 너무 <웃음> 활발하고 귀엽다. <웃음> 이번 더플레이 너무 좋았고요. 벌써 오랜만에 집에 와서 좋았고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집에 올수있고성송 와서,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拜拜。